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로 모이게 하시고 이 시간 오후 예배로 다시 한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일 학교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담당하는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의 눈물의 씨앗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껏 의지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선포되는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셔서 복음의 능력 하나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욱 영적으로 재충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치유의 품을 느끼게 하셔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회복과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죄의 길로 따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의 달